반갑습니다 여러분 영통입니다 아침 6시고요 9시에 비행기 타고 광주로 날아갑니다 오늘은 이 친구 날씨가 좀 추워졌거든요 여러분 근데 내가 타투를 받아야 돼서 반팔티를 입어야 돼요 저 여기다 받을 건데 괜히 굳이 긴팔티 입고 이렇게 거들 필요는 없잖아요 알았니 셔츠 단추 두개 풀어주겠습니다 졸라 아, 근데 너무 많이 풀려있는데 이거 하나 더 해야겠다 이건 이건 좀 아니지 어 이거 바지 안에 넣을까 셔츠를 딱동료 스타일이네. 오 멋있는데 생각보다? 주머니만 아니면 좀 마음에 들 텐데.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바지 천 원입니다. 대충 빨리 준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비행기 놓치면 은뭐 버스를 놓쳐 뭐 지하철을 놓쳐 상관없어요. 아, 상관있지. 근데 만약 비행기를 놓쳐 아, 똑같네? 죄송합니다. 똑같지. 이씨, 버스 놓쳐도 못하는데다시어어게할 건데, 건데.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머리 세팅 끝! 이 가방이 귀여워요. 난이 가방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 출발하자고요 타투 여기랑 팔꿈치 뒤쪽 여기다가 할건데 크기가 커가지고 이틀에 나눠서 해야돼요 타투가 평생 가는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마음에 들고 비싸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데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는데 전라도 광주입니다 오직 진짜 타투를 위해서만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또 비행기가 또 그런 맛이 있잖아요 <weigh -2> 힐링 여행하는 느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비행기 타러 출발 여러분 이제 광주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타투 안 받아보신 분들이 항상 그거 말씀하시거든요? 아프지 않냐? 진짜 원래 겁이 많고 엄살이 많은데도 아플 것 같아서 무서운데 하는 그런 느낌을 전혀 안 들어요 저는 왜지?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왜?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타투가 오래 걸려서 되게 컨디션 관리 잘하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밥 먹고 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편의점 음식을 먹을 순 없는데 아 먹을 수는 있지 편의점 음식은 좀 오바야 아니 근데 먹을 수는 있지 아 근데 편의점식. 에이, 편의점은 에 편의점은 좀 그렇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 이런 걸 먹어야지 뭔 편의점이야 어디로 들어가지 근데 이거? 맞나 여기? 방금 만든 거 같이 생겼는데? 맞지 여기? 이상한 데 들어왔어. 어,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야. 이상한 데 들어왔어. 여기 어디야? 내려가는데 갑자기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어,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아, 네. 저만 찍겠습니다. 신발 벗으면 될까요? 아, 오늘 내려오신 거예요? 네, 방금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네. 아, 그러실 것같 오늘 먼저 마침반 하나요, 아니면? 웬만하면, 매는 먼저 맞는 게. <웃음> 나침반이 좀 더, 어리, 아, 오래 그렇죠. 걸리죠? 그렇죠. 사이즈는 이걸로 하고. 네, 저는 이 방향이 좋은 것 같아요. 음, <웃음> 이렇게 하시고, 왕관도 오늘 사이즈 맞춰볼게요. 네, 왕관은 여기다가. 하려고요 이거는... 나침반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사람에다가 좀, 음식은 다른데, 일단, 음식 찔러보고, 보고 가시는되 제가 엄살 부리면 오래 걸리는 건가요? <웃음> 생각보다? <웃음> 처음엔 다 그래요. <웃음> <웃음> 아니, 3시간 반 정도. 3시간 반 정도요? 네. <웃음> 저는 제가 너무 완벽주의 있어가지고, 네. 제 자신을 혼자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음, 아, 저도 그래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엄청 안 좋은 거 같아. 좋은 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자기한테 만족 못 하는 거. 맞아, 맞아. 뭘 잘해도, 아, 난더 잘해야 돼. 약간 이런. 응. 완벽주의까지는 아닌데, 그냥 저한테 관대하지 못하다 해야 되나? 음. 맞 다른 사람 나한테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응. 하면서? 나한테는, 아, 난 이거보다 더 맞아. 잘해야 돼. 이런 게 많아요. 명함이 좀더 걸리나요, 시간이? 그쵸. 아, 그래요? 큰일이네요. <웃음> 아, 많이 힘들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이겨내는 것도 재미죠 음. 네, 여러분 이제 타투를 다 받고 나왔습니다 친구 만나야 되는데 친구가 좀 늦는다 그래서 여기 광주 동명동이라고 가면은 맛있는 거 많고 이쁜 카페들도 많다 그래서 이쁜 카페들도 많고 이쁜 타투네요 이쁜 타투네 네, 그래서 동명동으로 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 타투 진짜 이쁘다 진짜 잘 됐어요 원래 있는 타투랑도 잘 어울려 그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또 타투 받아야 돼서 아 이번 브이로그 어떻게 편집하지? 이틀치를 어떻게 짧게 이쁘게 재밌게 귀엽게 편집하지? 근데 내가 이쁘고 귀여우니까 괜찮겠지? 잡아 봐. 정관 장이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무조건 세워주고 가야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존나 카리스마 있어 여러분 이렇게 세우고 절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걸어가야 돼요 이제 드디어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가 지금 차를 가지고 있어서 차 타고 바로 고깃집 가면 개꿀 어허이 반갑습니다잘 지내셨나요? 그럼 아, 몇년 만이야 이바한 2년 반 됐나? 그니까 러 입대하기 전에 봤잖아 탑도 잘 받았어? 예쁘게 나왔어? 잘나요 존나 잘 나왔지 아나신판 먼저 했어 오늘? 아, 존나 예쁘다 존나 예쁘 존나 아팠음? 야 오늘 존나. 아이 그래. 친구가 그래. 여러분 저희 이번 앨범 포커소미에 피처링 해준 <목소리> 세인트라는 <목소리> 친구입니다 <목소리> 저희 오늘 아마 삼겹살 부실 것 같아요 삼겹살 야, 먹는 게 그냥, 아니라 부시는 거지 그냥 부실 거예요 <웃음> 너 근데 저녁 했냐? 나 내일 모레 <웃음> 저녁이 아니야, 아직? 그치, 아직 휴가지. 무복, 무복기 저녁? 어, 맞아, 맞아. 맞아. 무복전? 무복전, 너 무복전이야? 거기 삼겹살 좀싸 보이더라. 알지? 맞아. 그 요즘 냉삼 유행하거든? 저, 저기 시골, 있네. 깔아, 아, 그래? 씨, 웨이팅이야. 야, 죽 됐다. 사람들 패자. <웃음> 그런 거 비방용이야. 사람들 패자 부활전? 아, 별로 안기다려도 되겠네. <웃음> 삼평식당. 아, 웨이팅이 좀 있나봐요. 아, 이거 김치가 죽 되겠는데? <웃음> 생긴 거보다 진짜 존나 맛있어. 나는 맛있다. 진짜. 그냥 나는 맛있어 하고 생겼네. 오, 김치 그냥 맛새공이야. 존나 맛있다. 와. 이 김치 진이야. 네. 아 뭐야 이거. 네. <웃음> 뭐야. 이게 뭐야? 아 먹자 얘는 얘 타겠다 이제 아 늦었어 얘 지금 아, 아 늦었어 아안 아, 먹어 안 먹어 먹지 마들 다 먹는다 그냥 죽여버려 맛있어. 그럼 저희 밥다 먹고 카페 왔습니다 무슨 루프탑 있는 카페인데 닌뭘 시킨 거야? 뭐 햄스터 밥 이런 거 시켰냐? 지금은 좀 멋있는데? 누구다? 니네 말고 하늘이? 고맙다 뭐, 너 쟤. 내일 일갈 거야? 네? 내일? 가지 말아줘? 쨔 좀. 나 보건증까지 받았다고 보건증 받아봤냐? 어떻게 하는 지 알아 보건증? 꼭꼬개셨어 어.. 진짜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 보건증 한번도 안 해봤어 나아 진짜? 너 어떻게 알아? 많이 듣지? 그 보건증 그거 검사하다가 쏙 넣고 뺐는데 면봉심이 없어졌다 <웃음> 막 이런 사이들이 <써야들이 웃음> 좀 있음 <웃음> 야 근데 이거 카페 확실히 카페 먹으니까 소화가 좀 되네 카페를 먹는 건 뭐야? 내가 여기 먹었어 이제 카페 <웃음> <웃음> 내가 다 먹었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영서가 오줌을 싸러 갔기 때문에 영서 음료수 제가 다 훔쳐먹겠습니다 야미 <웃음> 여기 <얍이. 웃음> 어, 너무 무서워요 뭐야 이거! 예쁜 말 아니야. 이게 다 뭐야. 나 무서워 죽겠어. 날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 오늘 여기서 잘수 있을까? 나 안잘래. 네 여러분 지금 자다가 깼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또 음악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맥북 켜서 노래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래를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멜로디 만드는 거 하는데 제가 노래를 어떤 식으로 만들냐면, 비트를 처음 듣고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프리스타로 만들고, 여기다 가사를 입히는 식으로 저는 노래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멜로디가 떠올라가지고, 존나 천재인 척. 저는 락스타가 될 거예요. 저는 락스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안녕 오늘도 <웃음> <늦어. 웃음> 잘 잤어요? 네잘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명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어, 이거 끝에 깨졌어요 괜찮나요? 음, 상관 없는데 네. 이거 뺀더 아팠다 진짜 뭐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마이크 드려야 돼 괜히 이소로는 마이크 이렇게 드려야 돼 맛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다생 네. 많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얘기 많이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어제는 4시간 오늘은 한 2시간 반 정도 받았는데 어 되게 금방 간거 같아요 아 그리고 다행히 타투도 진짜 예쁘게 나와가지고 여기 타투는 광주 타투 록시님한테 받은 거고요. 광주 쪽 사는 친구를 한명더 만날 건데 대학교 후배예요. 아주 재미난 친구여서 조용하진 않을 겁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제 노래를 들었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당연하죠. 위치 아시나요? 아 당연하죠. 이 친구가 아주 야무지게 맛집을 가자고 했는데 맛집 진짜 한 200개를 보내줬어요 <웃음> 맛집 맛집 한 200개 보내주고 심지어 정리까지 다 해줌 아주 놀랐습니다 공항이랑 한 10분 걸리던데? 공항? 아 그래? 가깝네? 근데 아빠... 내가 거의 9시 차야 9시 비행기요? 어 아, 9시 진짜요? 비행기 원래 7시 40분 아니었어요? 연착됐어요? 7시 40분인가? 아빠 7시 4 0분이잖아 와 진짜네 큰일날 뻔했어 큰일날 큰일 했어 도착시간이 8시 4 0분이었어 <웃음> 일단은 맛집으로 가서 보도록 하죠 <웃음> 앞에 보고 운전하세요 아되이게미 되면 어진 것처럼 미 되면 여기 완전 레스토랑이다 뭐 드실래요? 나도 먹고 싶은 거비 어, 시켜도 돼요? 응 음. <웃음> 생수 이런 거. <웃음> 와, 근데 왜 맛있는 게 너무한데. 맛있는 게 너무한데. <웃음> 파스타 좋아해? 네. 그럼 너그 주식을. 네. 주식? 주식? 비트코인을 파스타로 할래? 아니면은 라프랑 파스타 중에 뭐 먹을래? <웃음> 야 맛있겠다 이거 뜨끈뜨끈 하네. <웃음> 어때 야무져? 맛있어? <좋아>. <웃음> 야무져요? 음, 그냥 그냥 식빵 아니. <웃음>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빵만 나는데? 그냥 식당 맛 맛있다 영랑씨한테 안 도대요? 맞네 죄송합니다 아, 개맛있겠다 냄새가 미쳤는데요? 십 레오 뭐야? <웃음> 야, 이거를 여기 스톤에 올리면 된대요 지 이게 이제 섬이니까 스톤 아일랜드지 오, 오, 오. 개 신기하다 아, 왕새우 플라 왕 새우 다 먹어요. 왜너 새우 안 먹어? 네. 야, 그럼 이제 말으면 어떻게? 왕새우 안 줘요? 좋아해 좋아하지. 같이 좋아하는 걸 먹을 수 있는데 임마. 아, 저는 새우 기부하는 걸 좋아해요. 위민이네? 개이득이죠개이득이네 네. 야, 얘는 그래도 왕새우에 그게 안 들어있다야. 왕빈새우야. <웃음> 브이로그 참 어려워. 나그데 영화 촬영보다 브이로그가. <웃음> 그치? 아,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웃음> 맛있겠다. 자, 어르신 먼저. <웃음> 응, 먹어라, 먹어라. 맛있어요? 응, 어디 갔지? <웃음> 녹았나씹 음. 정도로 맛있 어. 응, 맛있어? 응. 응. 음! 응. 응. 음! 음! 음! 어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웃음> <웃음> 있어 음. <웃음> 영국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건뭐 있어? 마약을 <웃음> 이 친구가 마약을 가거나 아 마약을 가이 친구가 영국 워킹 허리 데이를 가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마약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어? 대마먹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 <웃음> 뭐, <웃음> <넣을게. 웃음> 여기가 광주 명물이라 you can 그 a t o n e 민 l o u r n i g 리 e o o d l o o d p I'm e o o d l o o d p I'm e r I'm a 안 열어 먹었다. 끊을게요. 아, 뭐야? 아, 응. 어? 어? 어? 나 계란 흰잔 줄 알았어. <웃음> 여기 자리가 이렇게 <웃음> 나눠져 있거든요.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브이로그 내가 볼때 이거 한 브이로그 2시간 나와. 제가 지금 아마 제 브이로그를 마지막에 들어가겠습니다. 영국 마지막으로 가니까 인사해주세요. <웃음> 영국 잘 다녀와 영국방 영국이 빠이.